뭐나뭐 모았는지 어 뭐야 왜 캐릭터 왜 이렇게 많아 <웃음> 이거 다 깝니다 이거 막중하지 마라 이거, 미, 이거 밑바닥 다 깔아야지 우리가 너 막중하지 마라 오이 오봤음봤음 내가 다내 고급 띄어줌 전투력 100오름 <웃음> 오또 오름 또 오름 또 오름 전투력 또 오름 128또 오름 <웃음> 존나 웃기네 응 아, 가자 나는 음. 앞으로 앞에 이제 붙을거라고 창공의 손이라고 어? <웃음> <웃음> 말하라는 참 기가맥히게요 나 아, 이제 창공의 손이라는 어? 이명을 받을 사람이라고 이제 내가 이제 창공 그리핑 뽑아준다 진짜 아 이건 어차피 일반 나올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그냥 광클에서 없애버리고 이야. 16개, 오, 16개. 야 고급이 고급 이렇게 이안 나와? 아, 원래 종료 고급 그렇게 안, 안 나와. 진짜 오질락이 안 아... 나와. 오케이 전투로 또 친겼고. 아 오늘... 마지막 마지막 고급 마지막 고급 아안 나오네. 목표는 희귀 컬렉션 아니야? 전투로 사지 일단 고급 컬렉션 잘 되네. 오늘 고급 콜렉션 오늘 고급의 날이신 거 같아. <웃음> 오케이 마지막 고급 고급 거의 다 중복 좋아요. 아 여섯 개 아쉽다 아 여섯 개 아쉽다 아 여섯 개 진짜 아쉽다 이거 와. 아. 왜왜 왜? 아니 희귀 희기 도전 여섯 번. 아아 열한 번 나와줘야 되는데. 열한 번나 근데 아내 거에서 주는 좋았었는데. 아 돈만 아, 내 거는 몇 번을 받는 거야? 일곱 개. 고급 많고. 우와 고급 꽤 있다. 이런 거면. 아 일곱 개. 하씨 아, 아까워라. 개수가 열 개가 안 되네. 아, 아까워 아 진짜. 그리고 남은 게 봉인의 수정 왔다 왔네. 야두 개야 두 개. 아 이게 뭐야 아깝다. 난, 두 개야 너무 가깝다. 가자. 두달 킵하자. 두달두달 킵하면은 <웃음> 동료는 진짜 가능하거든. 나는 동료 다두 달씩 킵해놨어. 가자. 키 기. 아, 나 리셋 있고.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잠깐 있어. 노. 아, 이게 안 뜬다고? 마지막떨라 야, 하나 뜬다. 내가 윗밥을 오늘 많이 깔았기 때문에 뜬다 뜬다. 뜬. 뜨... 응 없어? 그거 <웃음> 없어. 아, 동료 실패. 아니 동료는 원래 힘들어. 동료는. 왠지 탈 것이 하이라이트 될거 같으니까. 여섯 개. 어. 가자. 선수 가자. 여섯개 이거 모양이 역삼각형이네 개물리 캐릭터만 적대네 역.상.각. 아니야 희귀 나온다 이건 희귀 나온다 그렇지! 희귀 한개 한 마리 있다 이게 한개 떴구요 한 마리 있다, 한개한 마리 있다. 응. 자 5권 오케이! 두개! 그렇지! 와 두개가 아 두개면 선방했지 여섯개에서 두개면은 그치 상방했지 그러고 한번더 있어, 한번더 있어, 아, 한번더 있어, 한번더두 개나 있어. 되네? 야 이거 여기서 근데 중복이 영웅 안 돼, 가는 거야? 근데 중복이지 모르겠네. 킹이 음. 중복 뜨면 지금 영웅 영웅 된다 얘가 영웅? 음, 야 음, 하나, 네, 더 네. 투자, 하나 더 뜨자 하나 음. 더 뜨자. 영웅 뽑자 응 없어? 어, 나왔다 안 나왔어? 자, 아, 일단 전투로 올랐구요. 아, 장판 중복 한개 나왔네. 이거 그러면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할만 난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장판도 몇개 깔리고, 아, 아직 희귀 좀 많이 나와야 되네. 괜찮네, 괜찮네. 희귀 한개 나왔네. 순백의 그리핀. 우리의 목표는 순백의 그리핀. 그리핀, 그리핀. 7개. 가자. 자, 창공의 손이 되어봅시다. 창공의 손. <웃음> 비둘기, 비둘기. 가자! 그 장판이란 게 무슨 소리야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오케이, 희귀! 바로 희귀. 어, 퐁퐁 드네희귀퐁퐁한게 뜨고. 그리핑, 그리핑, 그리핑, 그리핑, 그리핑. 오케이, 또 희귀한 게. 자, 좋습니다. 미 오케이, 두 개. 세개 떴다. 어, 혹시 이거 장판이야? 중복이야, 혹시? 중복인가? 일단 나한번더 도전. 야, 잠깐만. 야, 대박인데 희귀, 이거. 희귀 희귀 하나... 세 개면 대박이지. 어, 잠깐만. 와. 희, 귀 그리핀, 그리핀, 그리핀, 그리핀, 그리핀, 그리 아, 없다. 아, 리스트 그리핀이 없다. 아, 아, 잠... 음... 오, 또 떴어. 이거는 영웅 가라는 개시네 어, 영웅 계시다. 영웅 다 이거. 이거는. 영웅 가라는 개시네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중복이 아니야. 아, 어, 중복 아니야? 중복이 아니다. 까미, 아, 까비. 아걔 까비 어. 진짜. 아, 어. 진짜 깝다 와. 탈출하자. 거미 탈출하자. 야. 드디어 거미 탈출한다. 아점토로 올랐습니다. 7 0 0인놀랐네 학생? 학생은 아, 12강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폭죽놀이가 될지 제작이 될지 가봅시다. 아 일단 첫 폭죽. <웃음> 일단 첫 폭죽 한개 날리고. 아니 근데 너무 재물이 없다. 근데 저거 붙어. 이거, 이거 다 날려도 돼? 이거 다 날려도 돼 형? 이거 다 날려도 돼 이거? 별소? 별속도 날려 도 될까 이거? 수집해야 되나? 오케이 다 날려 오케이 지령 떨어졌습니다. 다 날려 지령 떨어졌습니다. 다 날려 나왔죠? 멋있다. 다 아, 날리래. 어차피 구간까지 커 아! 조가프왜 주부서 갑어 아이씨. 아니또 음... 붙어버렸냐 또? 아이씨. 에이 이거 설마 또붙겠어 이게? 터져야지. 아니에 음... 묶지 말라고. <웃음> 아미치겠네 <웃음> 아, 쩔어라 이제. 아니 뭐치라피씨아 네, 무슨... 이거 <웃음> 조각포, 하면 아, 조각포 하면 안 되겠다. 조각포 하면 안 되겠다. 조각안 아, 되겠다. 뭐 뭐다 붙어 버리냐. 나 하나 가자. 하나 가자. 가자. 1 1 강. 네십강두개 뛰운 것처럼. 육1 1강갈 철해. 이제 1 1강갈 철해. 오케이, 11강 좋아 좋아. 하나 살렸구요. 자, 다음, 다음, 폭주, 다음, 폭주, 다음, 폭주. 나 노랑색으로 가야죠. 노랑색으로. 어. 아, 이거 한 개가 너무 약한데. 아, 아니야, 붙어 가자. 붙으니까 가자. 오, 뭔데? 아! 뭔데? <웃음> 이 뭔데? 뭔데? 말했잖아 붙는다고. 와우. 방어구. 방어구. 강 갑니다. 방어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자, 마지막 1 1강 마지막 1 1강 마지막 아, 1 1강 폭죽이네 이건. 아. 어떻게 할까요? 고객님 이거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나 십이 갑니까? 한달 동안 탔다가 아님 스타 어떻게? 아 십이 가? 십이 가라고? 어떻게 할까? 싹다가? 가가가가 아, 가? 가. 가라고 아, 아 되게 웃긴다. 딱이 입구에서 딱이 좌표 지점 십자에 딱 가운데 와서 죽다 그걸 왜 하고 있어? 자 여기 있는 이 비텐고원 전경을 야. 바라보면서. <웃음> 이러면 이제 기운을 받을 거야 이제 어. 이러면 이제 이러면 어? 이제 어전 기운을 받을 거라고 이제 돌아버리겠네. 가자. 가자. 개골 때리 아니야 이건 이거는 진짜 될 거야 이제. 이건 <웃음> 될 거야 이제. 이거 부, 붙으면은 너 유튜브 진짜 재벌 는 거야. 그거 왜 유튜브 채팅에 유튜브 폭죽이라 얘기해가지고 터뜨리냐. 아 진짜. 부정 탔잖아. 아미치겠더 아, 부정 탔잖아. 아 진짜. <웃음> 아니 이거 갈수 있다. 지금 그렇지. 크나큰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얘는 이제 10시간 가야지 이거는 이제. 어 이거 가야지. 아, 아 진짜, 진짜, 또 터진 놈, 와. 자, 드디어, 힘겹게, 어? 재물이 붙던 조각금이 아, 터졌어. 어? 그렇게 터져라, 터져라 던그 놈이, 이제 터졌거든? 어, 저 봐, 봐. 얘도 한 바퀴 돌았잖아, 지금. 나이트가. 아, 지금 떴다는 거지. 지금 떴다는 거야, 지금. 미리 뭘, 직감을 이제, 하고 있네. <웃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이건 왔다, 이거는.